이제 마지막 전화받아보도록 할게요 이건 그냥 원래 예정이 없던 이벤트라서 이 친구는 사6사6 이거 원래 예정이 없던 이벤트라서 마지막 한 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화 이제 받았어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? 아 잘못 걸었나봐 어 여보세요? 잘못 걸었어요 잘못, 잘못 걸었어요? 지금은 통화를 할수 없으니 다음에 다시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? 네? 어? 아... 어? 아니네? 어?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자기소개 해 맞아요? <웃음> 아니요? 아, 제가 아... 잘못 전화했어요? 네 <웃음> 지,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응 아니야 여보세요? 아 언니 좋아해요 나, 조, 나 좋아해? 네. 너돈많나 돈이요? 응. 나 쭈꾸미 다섯 피사질수 있어? 네. 아 <웃음> 진짜? <웃음> 쭈 쭈꾸미 이거 고추장 양념해서 파지통해서 썰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? 꾸 꾸며 꿈을 걸어서 손질하기 힘들다고요? 그러면 어승쌤에서 이걸 사서 시켜먹어봐 얼마나 하실게요 <웃음> 되게 안 똑같아서 웃긴다 <웃음> <웃음> 어... 아 어, 잠시만요 방송 좀 끌게요 네? 오 센스 있는데? 어. 이제 시작할게요 자 쭈! 쭈꾸미를 꾸! 꾸준히 먹으면 미 미래의 정녀과 <웃음> 아, 눕이가 예, 뭐. 그러는데 눕이가 예? 자기 마음의 일등이래요 아, 예뭐 아무 의미 없네요 예. <웃음> 송연, 너무 크게 웃어서. 아, 뭐, 뭐, 뭐 방송에 도움이 된다니 되게 영광스럽기도 하네요. 아, 네 감사. 이거 뭐, 뭐 녹화되고 있는 거겠죠? 네, 이거 나중에 방송 녹화되는 거예요. 어, 뭐 다행이네요. 예, 제 지인들한테 한번 네. 딱 뿌리도록 해볼게요. 아, 네 감사합니다.